안전보건 앱 설치 및 사용방법 동영상입니다. 구글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안전보건을 검색하여 안전보건 교육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은 강사 또는 교육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본 동영상은 강사 기준입니다. 각종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끝나면 개인정보를 등록합니다. 개인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예시 화면은 이미 등록된 자료입니다. 예시처럼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강사인 경우 강사 자격사항, 회사명, 사업장명을 입력합니다. 회사명은 돋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조회창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리스트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은 리스트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생의 경우 강사 자격 요건 리스트 외에 동일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교육 방법입니다. 강사는 앱 로그인 후 10분 안전보건 교육을 선택한 후 교육자료 관리를 선택합니다. 교육자료 폴더가 나타납니다. 별도로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폴더로 나옵니다. 예시는 이미 등록된 교육자료입니다. 이제 교육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돋보기를 누르고 조회창에 안전보건교육 일정표상의 교육자료 제목 중 일부 단어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예시로 지게차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지게차에 해당하는 교육자료가 조회됩니다. 이중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교육자료의 별표를 클릭하면 내 교육자료 폴더에 저장됩니다. 교육자료 관리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전 보건 교육을 선택하고 강의실 생성을 눌러 강의실을 만듭니다. 교육생은 바로 강의실 입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경고를 확인하시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학습방 제목, 학습방 주제 교육과정 모두 안전보건 교육 일정표에 따른 교육 제목을 입력합니다. 교육장소는 실제 교육장소를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참고로 본 교육앱은 단순히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교육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 자료를 교재로 하여 강사가 교육생에게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사 단독 교육은 불가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신 후 상세 정보 설정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니다. 한번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교육방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교육생에게 해당 QR화면을 인식하게 하시거나 초대하기에서 SNS, 문자메시지로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초대가 끝나면 화면을 오른쪽을 밀어서 교육자료를 선택합니다. 교육자료 폴더에서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추가됩니다. 교육생이 모두 입장하면 학습목차에 있는 교육자료를 선택하고 교육시작을 선택합니다. 전환된 화면에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때 교육생 앱에서도 동일하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교육시간은 동영상 길이에 상관없이 10분입니다.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 종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